아 아마 뭐 지겹도록 들으셨을거예요버 벚꽃이. 여기 와서 드려야 돼요? 벚꽃 인간이네 완전. 버 벚꽃이 줄줄 세네 그냥. 번빈, 다 털어냈나요? 전 벚꽃이? 오 네, 많이 뭐, 어려워하네요 순두부씨, 뭐, 벗글 벗고씨 벗고스 순두부가 좋네요 고 아, 죄송해요 네. 어? 왜 소리가 들려? 서 아, 질색을 하시는데 그냥 어 노잼! 감사합니다 앵첫 번째 곡으로 벗고 텐 들으셨고요 한 앵콜 한뭐또 엘코, 네, 있어요 네. 네. 좀좀더 할게요. 조금만 네. 더할 <웃음> 아,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늘 오늘 내내 설렜거든요. 근데 이렇게 공연 막바지까지 여러분들 끝까지 환호해 주시고 소리질러주시고 힘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에 더 행복한 좋은 그런 봄날이 된것 같습니다. 네. 저희가 작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도 하면 좋지 않을까? 아쉽지 않을까? 다 앵콜곡이 있어서 네, 비하했습니다 네, 정습니다